쿨하게 뒤돌아서고 끝내는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뭔지 분석도 안됐는데 벌써 안녕하세요. 브라우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90년생이 온다 최근에 작년, 작년에 작년 작년에 제가 그 리비북스 페이퍼 프로라고 하는 장비를 사서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도 월 6,600원씩인가 주면 이제 매달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책 표지 디자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장난스러운 느낌이 나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왜 이런 표지 디자인을 했는지 알겠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표지 디자인을 보면서 영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사일에 아니어서 네, 그래서 안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작년 말이었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선물로 이 책을 불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초에 갑자기 그 기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선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기사를 봤는지 그랬겠죠. 그래서 어? 맞아. 어떤 내용이길래 대통령이 직원들한테 선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책을 선택을 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소감은 딱 한마디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이책읽기 잘했다. 60년대생인 제가 90년대생을 위해 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을 기회를 만들었다. 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봉택이라는 분이고요. 주로 기업체에서 뭐 마케팅, 신세대, 이런 쪽에 관련된 강연을 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첫 책이 구국공무원 세대, 뭐 이런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책은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책을 그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소개를 하다가 이제 출연을 하셨나봐요. 그러면서, 어 책을 몇권 출연하신 걸로 저자소개에 나와 있네요. 제 딸아이가, 제 딸아이가 2000년생입니다. 2 0 1 1년생인데 태어나고 출생 신고하 가가지고 이제 주민억 번호를 받았겠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던 기억이 나냐면 와 나와는 정말 다른 신세대구나 정말 새로운 인류구나 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2000년생부터가 주민록 번호 첫자리가 남자는 3, 여자는 4잖아요. 당연히 많은 부분에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딸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됐죠. 법적으로 성인이 된 나이입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만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제 딸아이가 이제 있으니까 더그렇도 하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진 못해도 적어도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꽤나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1960년대생인데, 60년대생이 아무리 사고방식이 희한하고, 뭔가 사고의 틀이 깨어 있다고 치치더라도 30년, 4 0년씩간 차이나는 90년대생, 2000년대생을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공부라도 좀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90년대생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 라고 해야겠죠?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먼저 90년대생의 특징, 그 시절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생을 직원으로 뒀을 때, 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특성학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고객이 되었을 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것들이, 어,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90년대에 대한 그 시절의 제 경험들,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제가 1989년 12월에 군대 제대를 하고요. 그리고 90년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바로 컴퓨터 공부를 좀 했고 MS-DOS 이런 거 하고 시작했었죠 코볼포호안한 뭐 이런 언어도 공부 좀 하고 했는데 언어 쪽은 이제 제역성을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시절쯤에 제가 PC 통신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캐텔에서 시작해서 이름은 나중에 하이텔를 바꿨던 서비스가 대표적이었었죠 그리고 PC 서버를 시작해서 나중에 이름이 천리안으로 바뀌었던 서비스도 있었고 그말고 나온 의문이 뭐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두개 주로 천리안하고 하이텔로 썼던 기억이 좀 나고요 통신 프로그램을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썼던 기억이 좀 나고 그 당시에 PC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믿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랬던 느낌들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했죠. 왜냐면, 90년대가 저한테는 이제 20대, 30대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학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어, 4년대 대학 편입해서 전공도 바꿔서 대학 생활을 좀 했었고, 몇년 지나서 이제 99년부터 대학원 생활도 했었고, 결혼도 했었고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도 들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제 기억으로 95년? 그때쯤에서 처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그 시절에 인터넷을 썼다고 한다면 꽤나 빠르게 신문물을 만난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PDA라고 하는 것지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에 선촉격이라고할수 있는 PDA라고 하는 것도 글씨를 처음 만져봤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만져봤던 거는 것은 애플사에서 나온 뉴튼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져봤었습니다. 뉴튼 100부터 시작해서 2100인가 까지 모델이 나왔었는데 한글도 안 되는 것을 알고 비싼 값비싼 메모장으로 썼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음... 사회적으로는 또참 많은 의미가 있죠. 공식적으로는 일단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뭐 독재 시절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부태 대통령 때뭐 민주화 선언도 하고 했었지만 그 끝자락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 정권이라고 봐야 될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뭐 OECD에 가입을 했다 뭐 어쨌다면서 나름 꽤 여유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돈도 많이 돌았던 것 같은 느낌도좀 들고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7년 11월 달에 아 IMF가 오면서 어, 나라가 망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도 나고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도 그 장명에 넣어두었던 그무이근에서 팔았던 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뭐와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이니드 대학을 다녔던 80년대까지만 해도 어, 누군가가 장래희망을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냥 오죽 할게 없어서 그거를 해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90년 대 IMF를 겪고 뭐 비정규직이 너무 흔해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주 안정적인, 선호도 1리인 경쟁률이 너무나도 심한 그런 직업이 됐죠.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뀐 단초를 제공한 시기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90년대가 저한테는 제 젊었던 가장 바쁘게 살았던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고 막 했었지만 어쨌든 당장 눈앞에 있는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정도 그리고 뜨겁게 연애를 했었던 시절로 기억을 하지만 그 시절에 태어난 90년대생들에겐 태어나 보니 그런 세상이었던거죠.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저때에 비해서 많이 힘든 세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9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좀 한편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한편으로는 좀종잡을수 없는 이런 특징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과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될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누군가가 섣붙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 어떻게 보면 비성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지금 90년대 생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특성들에 대해서 원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한 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라아가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했으니까 그렇고 사실 뭐이 책은 그런 특성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90년생들로 완벽하게 이해 한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됐고요이책 뒤에 여기 에 보시면 뭐라고 또 적혀 있냐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찰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제 느낌을 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질 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것, 즉 틀린 오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젊은 사람들한테 맞대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취미세를 넣어가면서 오지락 부리지 말자, 라는 생각을 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대 사람들에게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40대? 그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생, 뭐 80년대 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 제 나이 또래는 60년대 생들에게 지금 사회에 중추가 되어서 돌아가는 90년대 성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책은 한 번쯤 진지하게 읽어봐야 될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봤던 문구들 중에서 두어개 소개하는 걸로 영상 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07페이지에 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그 문장을 설명하자면 뭐 메슬로우의 인간의 육구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단계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제가 네. 데딱 들어와서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슬로가 말년에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모른다. 욕구 단계설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았던 메슬로는 말년에 인생 최고의 경험을 자기초월즉 자아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삶에서 찾았으며 본인이 종전의 최고 수준의 욕구로 꼽았던 자아실현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되게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흥미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정말 흥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원한다고 해서 적은 보상을 감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열정이라는 단어에 유달리 높은 가산점을 준다. 일에 대한 열정을 빌미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폐이와 부당노동행위는 수없이 도 벌어졌다. 90년대생들이 일에서 흥미를 찾는 태도를 적은 보상에 대한 마중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지 그러한 보상의 개념이 단순한 연봉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추가사용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무 유연성 등 비금전적인 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2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제목은 이거예요. 90년대생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 부분입니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망연자실한 리서치 결과 10대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2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는 영화의 적이 핸드폰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영화 평론가 정성일씨가 트위터에 쓴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장은 호갱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 슬로우 데스 시키기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284페이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떠들썩하게 불모의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가 호기인이라고 판단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말없이 이동할 뿐이다. 이 말은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조용히 발길을 끊는다는 말이다. 용산 전자상가는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 않았다. 단지 서서히 고객층이 바뀌면서 발걸음이 끊겼을 뿐이다. 이게 90년대 생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고 뭐 쿨하게 뒤돌아서고 끝내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분석도 안 됐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음 60년대 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끝자락이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화 투쟁을 보고 겪었고 뭐 그랬던 세대입니다. 근데 어 지금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은 없지만 어 그들 스스로가 세상을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방식들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은 책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누구한테 권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저와 같은 60년대생들 중에서 자식 세대나 조카 세대를 조금은 더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0년대생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분들 또는 그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진지하게 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막하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랑경수염이었습니다.